네, 저는내 네, 관리한다. 안녕, 동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 위의 교통사고는 나 혼자만 운전을 잘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에는 수많은 기능들이 있고 그 중에는 상대방을 배려함과 동시에 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깜빡이라고 부르는 방향지시등이 바로 그런데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서 사선 변경이나 진로를 변경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지만 실제 도로를 나가보면 많은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사선 변경을 하고 바로 꺼버려서 너무 신호를 짧게 보내 무척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신호는 상대 운전자들이 신호를 미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을 보완해 줄수 있는 방향 지시 등의 특별한 숨겨진 기능이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내 차에 이런 기능이 있었는지 조차도 몰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던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또 나의 운전 스타일에 맞춰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운전 중에 차선 변경은 무척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방향지시등 레버를 조작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번거롭고 불편할 수도 있지. 특히 초보 운전자들 같은 경우엔 방향지시등을 켜고 끄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끄려고 계기판과 방향지시등에 신경을 쓰다 보면 주의가 산만해져 차선 이탈과 사고 위험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향지시등에 특별한 기능을 넣어놓았는데 바로 원터치 트리플턴 시그널 기능으로 사용 방법은 좌우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단한번 가볍게 레버를 터치하게 되면 방향 지시등이 단세번만 깜빡이고 자동으로 꺼지게 돼있어 그런데 트리플턴 시그널이라고 해서 방향 지시등이 3회만 깜빡이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개개인의 운전 습관에 맞춰서 깜빡이는 횟수를 3회, 5회, 7회 등으로 설정이 가능하도록 돼있고 필요 없을 땐 기능을 꺼놓을 수 있게끔 해놓았어 이런 기능으로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좀더 높여주게 되는 거지 초기에 벤츠 BMW 같은 수입 음, 자동차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지금은 이미 대부분의 국산차에도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이런 기능이 내 차에 있는지와 깜빡이는 횟수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더라고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메뉴 버튼을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가서 라이트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원터치 방향 지시 등을 선택하면 계기판의 끄기 3회, 5회, 7회 중 선택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3회를 설정하고 레버를 터치하면 3회만 깜빡이 다 꺼지게 되고 5회로 설정해보면 5회만 깜빡이 다 꺼지지 이렇게 내 편의대로 맞춰 설정을 해서 사용하면 되고 특히 이 기능은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짧은 시간 안에 차로 변경을 할때 유용할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매우 간단한 기능이지만 이런 편의 기능이 있는 것을 모르고 아직도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방향 지시 등은 도로 위에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고 동시에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기능이 내 차에도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항상 안전한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플레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튜브.